수술 직후 MRSA 감염 폐혈증으로 사지가 마비된 경우 의료사고 소재기일은 재해장애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17948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세한 기초사실은 아래에서 중복됨으로 생략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되지 않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의 장애 사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쟁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MRSA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 직후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있었거나 또는 적어도 원고가 지의를 상대로 시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관련 소를 제기한 2013년 1월 28일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즉, 법률상 장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2013년 1월 28일부터 당시 시행되던 구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지난 2017년 9월 1일에 이르러서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주장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